설아, 설이 입막이 어딨어? <웃음> 옳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옳지. 아이, 착하네. 옳지. 터치 옳지 터치 옳지 터치 입 옳지 이 뭐야? 자 다치 다치 mm -hmm. 옳지. 옳지. 잘했어. 기다려 하나 둘셋넷 다섯 옳지 기다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옳지. 잘했어. 하죠. 한번더 해. 이로 가봐. 한번 더. 옳지. 기다려. 하나. 설아 설이 입막에 어딨어? 옳지 아이 착 네 <laughs>